몇평 정도 주세요? 십만 평. 십만 평. 응. 우리가 굉장히 두꺼워. 특징에 우리가 뿌리가 두껍게 되는 거가. 어. 맞아요. 이게, 이게 뿌레기가 이렇게 이제 잘 형성이 돼야지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네, 이거, 이거, 이거 두꺼워야 돼. 일단 변호사 40년에 그럼. 6년 동안 쓰고 나니까 그 전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 전에는 이 못자리가 네. 이 병을 많이 해서 이게 이제 아주 힘들었어. 네, 저는 지금 인천 강화에... 모내기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10만평을 농사짓는 농부의 모내기 현장입니다 자 이게 바로 심고 있는 뭔데요 잘 보시면 이렇게 뭐가 튼튼합니다 자 과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뭐가 튼튼한지 그 비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평 정도 지세요? 10만평 10만평? 응뭐 혼자 다 하세요? 그럼 몇년 동안 하셨어요 지금? 10만평을 10만평 한지는 그렇 오래되진 않고 네. 한 10년 10년 동안 10만평 하셨어요? 응. 와 대단하시네 이 동네 유명하시겠네 아니 그렇지도 않아 더 많이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 아. 내가 제일 조금 오는 거야 아, 제일 쪼금무는 <웃음> 10만평이에요? <그럼>. <웃음> <웃음> 이야 삼강인가봐요 예. 네. 여기 강화에서 농사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한 40년 됐지 뭐. 40년? 네. 야, 40년 동안 지금 변농사 마신 거예요? 그럼 변농사만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서 지금은 이제 이거 그 모내기 위해서, 모를 따서 저 모내 눈을 갖다 놓으면 거기서 모를 작업해서 내. 지금 모내다 뭐 온거 이거 가져가서. 육묘도 직접 하셨어요? 그럼요, 직접 이제. 아 그럼 모판 작업도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아 지금 모 상태는 어때요? 모 상태는 좋지 A급이지 A급. A급. 그럼 B급 단위가 아, A급. A급. 어. 그모 상태가 좋은 거 모음을 보면 알아요? 모 상태는 이 모가 빡 첫째 빡빳해야 돼. 네, 빡빳해야 된다. 아 어, 첫째 조건은 그리고 이 뿌레기가 이게 이거 이거 두꺼워야 돼. 매트가? 어, 매트가. 뿌리가 굉장히 두꺼워.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이야, 뿌리가 두껍게 되는 거가. 어... 어... 이게, 이게, 뿌레기가 이렇게 이제 잘 형성이 돼야지, 이렇게. 아, 잔뿌리가. 네, 이렇게 이제. 이게,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두꺼워야 돼, 일단. 와, 이렇게 잡아도 괜찮아요? 네 보통 찢어지는데. 이렇게 하 이거 괜찮아요. 뿌리가 두꺼워서. 아, 뿌리가 두꺼워서. 응. 음. 야, 진짜 뿌리가 튼실하네. 이 뿌리기의 상태 진짜 못판 뿌리기가 이 벽에 봐서 얼마나 커. 벽키장에 음. 봐갖고. 벽 키에 비해서. 음, 그럼 엄청 크지. 엄청 굵은 거다. 그럼. 아. 그렇잖아. 아, 대단하네. 꽉 밀집돼 있어요? 그럼. 예. 네? 음. 꽉 찼잖아, 뭐가. 꽉 차고 소리도 지금? 싸각싸각 커같지 싸각싸각 커 이게, 이게, 이게 왜냐면 뿌레기만 두껍기 때문에 이게 싹, 이파 봐, 이게. 와. 이게 다른 거는 뿌레기가 약하고 이 네. 키만 크다고. 키만 큰데, 이, 이건 키도 작은데. 그럼. 뿌레기가 그 대신에. 이 엄청 지금 두껍다. 이게 다른 거는 뭐가 이렇게 크면서도 뿌레기가 얇아. 이거 들어봐도 돼요? 그럼. 원래 머리끄댕기 자꾸 드는데 이거 우와 힘이 대단하네 무겁지 또 네, 무거워 그럼 다른 거고 달라 무거워 뿌리 얘기도 그것은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응. 그 두껍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그럼이 아그럼이 뭘 부셨다고요? 아그럼이 아그럼이 그렇죠 이걸 그걸 어떻게 쓰셨어요? 아 이거는 표시를 이제 에 치고서 이제 벼가 논으로 나갈 적에, 네. 그러면 이제 본다에다가 모판을 깔고, 그때 물에다가 한 도라무에 한 봉, 아. 그걸 해석해서 고성농으로 물을 주고 부지포를 덮어요. 아, 그요 네, 그리고 <웃음> 나서 모내기 또한 사날 전에 또한 도라무에게 하나씩을 또 해서 고속력으로 주에요 내기 전에 또. 한 4날 전에. 그렇게 그, 되면 어떻게 변화가 있어요? 이제 이게 본 답에 나가서 뭐가 주접이 안 들고 뿌리 활짝이 활짝이 금박돼서 주접이 안 들지. 주접이 뭐예요? 주접이라는 건 이제 뭐가 몸살을 잘안 하는 거지. 아, 몸살을. 네. 그 언제부터 쓰셨어요? 아그로미건? 이건 한 5, 6년 됐어. 5, 6년? 음. 그 다른 거안 쓰시고. 다른 거는 안 썼어요 아, 그것만 썼셨어요? 네 그래갖고 소출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웃음> 소출은 아무래도 어... 다른 안쓴 거보다 는 낯았죠 모가 튼튼히 자라고 첫째, 이 본답에 모를 냈을 적에 아주 추적을 많이 들어요 감기 같은... 말하자 사람이 말하면 이제 감기지 그런 거가 없는 거지 그래 음, 주면? 네, 어. 그리고 이제 이못 자리에 이렇게 병을 안해. 이게 이렇게 군대인데 병을 하는데 병을 안해 첫째. 어병 아, 병이 안 걸린다. 아 병이. 변홍사 4 0 년에. 그럼. 6년 동안 쓰고 나니까 그전하고 달라요? 아, 그 전하고 어떻게 달라? 요그 전에는 이못 자리가 네. 이 병을 많이 해서 이게 이제. 아주 힘들었어. 그러니까 아. 또 모를 다시 또 붓고 또 흔적이 많았지. 아 그때는 비용 비용이 많이, 응, 많이 걸려서 아. 그렇게 이제 이런 그 동그란 이런 병들이 많이 걸려서 주접을 해서 음. 아주 이제 이거 모를 잘라내면서 모를 내고 그랬지. 아 그때 굉장히 힘드셨구나. 그럼 지금 이렇게 매트형성 잘 되고 튼튼하니까 이양하기도 편하고, 그럼 몸살도 안 나고. 음. 야 이게 특징이 이게가 이제 뿌레기가 두껍다는 게 특징이야. 뿌리가 두꺼진다. 요거 했더니. 네, 음, 아이 음, 특징이 그거야. 아. 예. 아이 농민이 지금 6년 동안 사용해 보시고. 그럼. 40년 동안 변홍사셨는데 음. 6년 동안 이거 써 보시고 좋다라는 거 아시니까 쓰시는 거죠? 그럼. 거 농민이 써보고 좋다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뭐 이걸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이거 모르시도 농민들한테 아마 쓰신다 그러면. 이거가 한번 써 보시면은. 카메라 보시고. 이걸 한번 써보시면 실질적으로, 아, 알 수가 있어요. 이 모가. 아. 약을 주고선, 약을 이제, 그렇게 두번 이렇게 주고, 이, 논에 이렇게 미리 갖다 놔서도 이 뿌레기 자라는 걸 알아. 아. 이게, 이까 이게, 이게 점점, 오래 갈수록 이게 점점 해서 이 모가 드러나, 이렇게. 아. 모가 자서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가 뭐가 들어. 뭐 팔을, 나와버려? 어, 어, 이게, 이게, <웃음> 이게, 이게, 뿌레기가 잘하니까 이게 뭐, 뭐 이렇게 된대니까, 모가 이렇게. 그건 실제로, 볼 수가 있어. 근데 다른 거는 이 모판이 들고 일어나질 않아. 모판을 나온다. 모가 그러, 어, 모가 이게 두꺼지면서 이게 모가 이거 겉으로 나와. 모가 밖으로 튀어 나간다. <웃음> 아니 진짜야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아니야>, 진짜 진짜요? <웃음> 그럼 대단하네. <웃음> 이 모판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아그로미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어, 모짜리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어, 모 잔류병이라는 그런 곰팡이성 장애입니다. 두 번째로는 뿌리 발육이 지연됨으로써 매트 형성이 지연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그로미에는 어, 트리코데르마라는 특수 균주가 들어가 가장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그 균주가 목판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먹이원이 많이 발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곰팡이 병행균을 억제해 를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트 형성이 잘될수 있게 도와주는 뿌리 활착 호르몬이 공급을 해서 되게 좋은 목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Here we go!